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예, <목소리> 예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